주식이란 합법적인 도박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의 얽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투자습관과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라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대략 2500개 정도의 복커판이 벌어지네요. 각복커판마다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면 세 종류입니다. 기관, 외인 개미, 그런데 각복커판마다 돌아가는 행태가 비슷비슷한 것이 참 특이합니다. 먼저 기관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우스 주인입니다. 호커판의 승패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하우스 주인이기 때문에 하우스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이럴수가 상대편 패가 다 보입니다. 귓뿐만이 그 아니네요. 하우스 주인이라고 패는 맨날 자기가 돌립니다. 패 섞으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패가 나올지 기억해놓습니다. 웃기지도 않죠? 자 그렇다면 웨인 선수는 어떨까요? 웨인 선수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하우스 안에 기관 개미, 돈다 합쳐도 웨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포커판에 카드패가 돌아갈 때마다 레이스를 외칩니다. 기관 개미 환장합니다. 들어온 돈이 있으니 죽지도 못하고 레이스 받자니 간 떨리고 웨인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 주인, 즉 기관 선수에게 뒷돈 좀 대주면서 CCTV 좀 같이 보자고 합니다. 기관선수는 별수 없습니다. cctv 안보여주면 하우스 뒤집어 없겠다는데 힘이 없죠. 그랬더니만 이제는 다음 패모 나오는지 기억해 놓은 것도 좀 같이 알자고 하네요. 허허 기관선수 역시 별수 없습니다. 같이 정보 공유하는 수밖에. 다음은 개미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죠. 정규선수는 아닌지만 종종 끼어드는 선수가 한명 더 있었습니다. 작전세력. 세력, 주포 등등 이름도 많지만 본명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편의상 세력선수라 칭하지요. 세력선수, 이 선수는 정말 특이합니다. 주무대는 코스닥이란 지역의 포커판들입니다. 기관선수였던 사람이 전업한 경우도 있고, 개미선수였던 사람이 전업한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 선수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포커판에서 사용되는 카드를 이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즉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 100% 압니다. 왜냐고요? 지들이 만든 카드를 사용하니까 카드마다 해놓은 표시들을 다 압니다. 거기다가 바람도 잘 잡습니다. 다음패가 무엇이 나오는지 정보를 살살 흘려가면서 사람들 군침을 돌게 합니다. 세력선수는 개미선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이니 자세한 설명은 일단 개미선수 소개를 한 뒤에 해야겠네요. 주식시장의 오합지조 쪽수로만 보면 최고인 개미선수에 대해서 소개하죠. 일단 개미선수 내에서도 등급이 아닙니다. 등급의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이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개미를 전투개미라 칭합니다 전투개미의 모습을 보면 가관입니다 팔다리 한 두개 없는 건 예사고 눈이 먼 전투개미 더듬이가 없는 전투개미 등등 아무튼 산전수전 육탄장 주식시장 포커판의 온갖 고생은 다한 모습입니다 전투개미분들의 몇 마디를 전하자면 포커판에서 자신과 동지였었는데 팔 잘리고 목 잘리고 하다가 저세상 간 개미들이 아주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전투개미는 그 많은 개미들 중에 몇명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의 하단부를 대다수 차지하는 일반 개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하우스에 갓들어온 초보 개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뒷뼈쬐 타며 하우스에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얘기에 솔깃해합니다. 하지만 어느 포커판에 껴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며 뒤동량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좀 안전한 포커판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낍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다립니다. 좋은 패가 나올 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립니다. 포커는 확률게임인지라 무조건 기다리다보니 돈 땁니다. 기분 좋죠. 30% 땄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 100만원 걸지 말고 1000만원 걸면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따는건데. 그리고는 또 다른 포커판에 기웃거리며 좀 안전해보이는 판에 낍니다. 그리고 역시 또 무조건 좋은 패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500만원 정도 넣었는데 10% 땁니다. 기분이 좋아서 포커판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 플러스 10%가 아니라 플러스 100%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초보 개미는 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포커판 고르는 눈이 있구나. 미수 좀 받고 해서 1억 정도 걸었으면 플러스 100%니까 허 2억인데 아깝다. 그때쯤 되니 플러스 5% 플러스 10% 정도 되는 포커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시금 주변을 좀 두리번 두리번 걸어보니 세력이라는 선수가 떠들고 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포커판 한번 끼세요. 최소 플러스 100%입니다. 점상 5번 이상 예약입니다. 개미선수 설마 설마하면서도 그 포커판에서 기웃기웃 걸어봅니다 어라? 하루만에 플러스 15% 갑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좀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다시 플러스 10% 갑니다. 어라? 이거 이상하다. 좀더 지켜보니 또 플러스 5% 넘어갑니다. 개미선수 아주 애가 탑니다. 이때 세력선수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점상 최하 다섯 방인데 우리의 불쌍한 개미선수차는 벤치로 바꾸고 회사에 당당하게 사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파트 중도금을 판 돈으로 깁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 플러스 10% 갑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난 주식포커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야 좀더 기다리니 플러스 20% 들락말락 하다가 떨어집니다 플러스 5%까지 떨어지네요 개미선수 고민고민한데 세력선수 옆에서 한마디 슬쩍합니다 어 인내심 없는 개미들 좀만 더 기다리면 플러스 100%인데 쯧쯧쯧 개미선수 속으로 생각하죠 하가 멍청한 개미들 난 일반 개미와는 달라 주식포커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세력선수와 맞장구 쳐주면서 좋다고 같이 선전합니다. 하가멍청한 왕초보 개미들 플러스 100%가 눈앞인데 마이너스 5%를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상따잡기, 미수, 물타기 등등 말로만 듣던 일들을 합니다. 정신없이 배팅하다 돈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5%입니다. 뒤돌아보니 세력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온전이라도 건져야 하는데 머뭇거리며 카드가 돌아가고 돈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30%가 넘어갑니다. 아찔합니다. 아파트 중도금인데 어떡하지? 아냐 내가 보는 눈이 틀릴 리가 없어. 그리고 다시 카드가 돌아가고 다시 돈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50%입니다. 자살 중독 느낍니다. 어?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내가 미쳤지? 왜 도박판에 뛰어들어져? 다시는 하지 말자. 손해보고 포커판에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보니 세력 선수가 또 보입니다. 잠시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하며 카드가 돌아가고 판을 보니까 마이너스 50%였던 게 마이너스 20%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개미 선수. 울분이 터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왜 조금 더못 참았을까 내 선택이 옳았었는데 그리고는 다시 판에 낍니다. 옆자리에 개미 선수가 앉는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빠져나가는 세력 선수를 미쳐보지 못한 채 짧은 제 주식 경험으로 한번 꾸며본 얘기입니다. 개미는 절대로 기관이나 외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금력이 안되고 기업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력조차 그네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관계자들과 한탕 해먹기로 하고 작전을 펼치는 세력들 회사의 공시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 세력들을 이긴다는 것은 기관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이지만 대다수의 개미분들이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자신을 객관적인 잣대로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개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투자 종목의 회사 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세력들보다도 먼저 회사 정보를 알수 있고 증권사 이사와 친해서 해당 종목의 미수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안다. 하는 정도는 되어야 다른 개미들과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개미분들은 그냥 일반 개미일 뿐 전투개미가 될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안 보려는 생각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기본적인 재무구조와 말에 하나 상피위기에 물렸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전인 보상이 얼마나 되는가 그 정도는 따져보고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처음 말을 들여놨을 때의 초심 즉 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익이 날 때까지 쭉 들고 가는 방법만이 개미가 손해를 안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최저점을 잡은 개미는 이익률이 커지고 단기적인 상투를 잡은 개미는 이익률이 작아집니다. 이런 망하지 않을 회사의 최저점을 잡아내는 투자 방법이 흔히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을 분류되는 가치 투자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미들은 최저점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보력도 차트 분석 능력도 포커판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미들은 항상 세력과 기관과 외인들의 돈줄 역할밖에 못했지만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여 잘 정제해서 사용을 해도 전투개미까지는 아니라도 초보개미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